네,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바레코드 몇가지의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F F인데요. 이한 손가락으로 여섯 줄을다 소리가 잘 나게 하기가 어렵죠. 이 F코드도 이제 손가락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손이 나오시면 안되고요 손이 좀 들어가시고 또 손이 너무 이렇게 지판에 직각으로 해도 안되고요 손가락이 약간 옆으로 하시고, 각도를 살짝, 이렇게 이쪽으로, 비스듬히,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처음에는 이게 안 됩니다. 그럴 때는, 여기 두 줄만 잡으시고, 여기, 여기, 네 줄만 치는 거예요. 위에 두 줄은 뮤트입니다. 뮤트를 하려면은, 이제 줄을 피해서 치시면 되는데, 초보자들 경우에는 새끼손가락을 살짝 대셔서, 5번, 6번 줄을 소리가 안 나게 하면 되겠습니다. F 코드. 네. F 코드. 자, 그 다음, B 플랫 코드입니다. B 플랫 코드는 A 모양을 3프레스에서 잡고, 손가락을 이렇게 뻗어서 하시는데 여기 6번 줄까지 치실 필요가 없습니다. 네. 6번 줄까지가 아니라 근음이 그 5번에 있기 때문에 5번을 하시는데 1번 줄이 소리가 나기가 어, 잘 어려워요. 초보자들은. 때는 그냥 5번 줄만 누르시고 1번 줄을 안 치시면 됩니다. 근데 어떻게 1번 줄을 안 치냐? 바로 이 손가락을 5번 줄을 잡으시고 여기 살짝 대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다 1, 2, 5번 줄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나머지 줄은 소리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A를 잡으시면 돼요. 자, 5번 줄에만 힘 주시고. 1번 줄은 막아버려서 소리가 안 나게 하면 됩니다. Bb 이렇게 뛰면 불협화음이 들리죠? 뛰지 않게 이렇게 소리를 막아주셔야 됩니다. Bb, Bb 코드 자그 다음에 음 e 랫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e 랫은 어, 가시 하나님 줄게 감사할 것에나 위해 음, 이 땅에 오신 복생자 할때이 e 플랫이 나오거든요. 원래 이 e 플랫 코드가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. 원래 이 e 플랫은 이 비플랫 모양을 쭉 가서 복생. 여기서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독생 빨리 가기가 어렵죠. 이 플랫 코드는 C에서 C 모양을 응용하면 됩니다. 자 C 코드의 오픈 코드인데요. 6번 줄은 치지 않습니다. 5번 줄부터 이게 C죠. C가 이렇게 반음 온게 C샵 C샵 그 다음에 D 자 이렇게 오면은 C에서 이렇게 오면 은 C샵이 되지 않죠. 왜냐 개방현이 있어서. 이건 불협이 되지만 일단 c 모양이죠. 모양은. 여기가 D, D모양, 그 다음에 여기가 e 플랫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 C코드 모양을 여기 4프레5프레6프세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개방연 1번 줄을 이 새끼손가락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. 누르셔서 그러면은 e 플랫 코드가 됩니다. 이 예수 이렇게 되죠. 이 플랫 코드는 4, 5, 6 프렛에서 C 코드 모양을 잡고 1번 줄 여기를 눌러라. 그리고 6번 줄 치지 않으면 됩니다. 6번 줄 소리 날 때를 대비해서 엄지로 살짝 대주세요. 이 플랫 코드의 오픈 코드 모양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G 마이너 자, 뭐 F 마이이너 G 마이이 이런 거 있는데요. G 마이너는개방현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G 마이너는 이렇게 치지 않고 아래 세줄 3번줄에 3프렛에 1,2,3번줄을 누르고 그 다음에 그 i 만 처리해주면 돼요, 그 G 그러면서 5번줄을 살짝 대서 소리가 안 나게 하고 4번줄 G 개방시킵니다. 그러니까 아래에 1, 2, 3번 줄, 그 다음에 6번 줄 근음, 5번 줄은 뮤트, 5번 줄은 살짝 대서 뮤트, 4번 줄은 들려야 됩니다. 그러면은 g 마이너가 이렇게 되죠. g 마너 g 이렇게 하면은 F와 B 플랫, 그다음에 E 플랫, 그다음에 G 마이너 이네 가지 코드를 오픈 코드로 쉽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.